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고 김건희 씨는 이에 대해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. 보통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습니다.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언급됐었던 주요 인물들은 모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. 이제 남은 건 김건희 씨 혼자인데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해도 주가 조작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, 자금을 빌려줬다, 자금을 맡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, 일반 국민의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 할 것입니다. 검찰은 어, 눈치 볼,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저도 대장동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돈을 달라고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인 곽상도라는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갔습니다 50억이 곽상도 의원에게 간 것입니다 돈을 쫓으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쫓았고 범인도 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어,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런 돈의 흐름을 쫓아달라고 어, 검찰에 얘기해 왔습니다. 지금이라도 이 돈의 흐름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